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 아니, 내가 이제 단도직입 말씀드릴게 보면은 음, 음. 우리 목사님께서도 네. 지금 상담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상담을 하시는데 네. 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음. 나는 보면은 옛날 성경을 갖고 해야 된다 생각해. 그래 그래 옛날 성경 갖고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아니라 한글 개역 한글을 갖고 해야 돼. 네. 그것이 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니까. 음. 대한민국에. 네, 네. 근데 개혁 개정을 가지고 하자는 것 자체도 문제고. 아니요 그건 집사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한글 갖고 그러니까.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벌써, 당금, 당금 벌써. 개정을 개정을 이거는 꺼내나요. 자, 봐요. 집사님. 집사님이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집사님이, 그러면 집사님이 한글 성경 갖고 오세요. 내일 한글 성경 갖고, 한글 성경이 아니, 집사님이 야,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 아니, 아니, 말하면, 말, 아니, 말 들어보세요. 제가 음. 말씀드린 거니까, 음. 말씀드린 거니까, 음. 이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 음. 너무나 성경을 하나 두고 뚜뚜 음. 흩어졌어.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던 성경을 음. 왜 개혁 한글로 그대로 갔으면 됐지? 음. 왜 기독교 안에서 개혁 개정으로 또 바꿔버려? 만 7천 개가 오르고 틀렸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쓴 책을 바꾸냐 이거예요. 아무리 틀렸더라도, 음. 아무리 틀렸더라도. 한글을 그걸... 하나님이 쓴건 아니죠. 아니, 결국은. 아, 근데 집사님. 사실 집사님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 집사님 그거 지식 자체가 정말 집사님이 본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면서 아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용들이 깊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들어왔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흐트러뜨렸잖아요. 중간에 흐트러뜨렸어. 근데 그걸 갖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걸 중심에 놓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렇게 상담하는 거. 이런 이야기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 집사님 제가 봐서는 집사님. 네. 집사님 신천지인요. 어떤 게요? 집사님 신천지인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 신천지인이라고 동생이 신천지가 아니라 네. 집사님 신천지인이라고. 저그 동생한테 제가 물 들었는가?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 100% 신천지. 어떤 거에서 온거 지금까지 제한테 말한 말 자체가 네. 신천지. 제가 신천지인을 네. 100명을 만났겠습니까? 200명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저친구입니다 집사님 100% 신천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님이 신천지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돼요. 저는 이거 자체로. 집사님 신천지인이면서, 동생이 신천지인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통일교 그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생도 그러고. 집사님, 신천지가 집사님을 속인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졌어요. 몰라요. 그런 시간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요, 그냥 아 돈벌기 바쁜데 지금 <웃음> 돈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는 또... 집사님이 우선 그거 먼저 나가 정말 네. 성도냐 기독교 아우 죄송합니다 짬 우리 예, 예 죄송합니다 음그 잠깐 만요제 약속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사실 모신 건데 집금건 집사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약해 집사님 이제 끝나고 우리 마무리하고 갑시다 저는 이제 집사님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려고 한거 우선 집사님이 바쁘다니까 자, 집사님 스스로 성도인지 아닌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집사님 가짜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성도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가 창조주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예수가 인간을 만든 그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이런 걸 알았다면 신천지 통일교 내 신앙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안다는 이런 지식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아 죄송한데요 그냥 저는 성일교 친구 관련된 부분 집사님은 신천지인이라니까 이야기를 좀들어 자꾸 저는 집사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신천지인들 상담만 10년이에요 집사님은 신천지인이에요 저는 집사님이 용기 내셔서 저 전화번호 아니까 아무 때나 시간 나고 전화하셔서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 갖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정진영 이름만 치면 인터넷에 서다 나와요.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 영혼. 진짜 저는 친구 관련된. 아니 집사님 거짓말하니까 집사님 신천지이에요 그런 거하지 마시고요. <웃음> 집사님은 지금 저를 속인 거라고. 처음부터 난, 집사님은 신천인이에요 제가 집사님이. 그렇게 보실려 보시고. 그 사실이 팩트가 그, 그런 데 그렇게 보실라고 보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 그런 부분들. 원체. 오늘 상담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아까. 친구 부분에서도 나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들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장가 보내주는 걸로 이 저번에 저도 안하지놀못갔다가하게했습그 분들이 이게제 주면서 이야기 하더라고. 아, 장가 갔다 고 <웃음> 장가 갔다 오도 주변에 장각들이 있었는데. <웃음> 고향, 그냥, 나름 일도 그래서, 제대로 좀 많이 다짐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제 이제 쭉, 사회복지사로 정신, 보건쪽 정신장애인들, 네. 10년 같이 네. 생활하고. 종교를 보면 종교구나 그 복잡해요. 제 방송에 나오는 모양을 보면은 아 그냥 좀 그러죠. 종교를 보면. 근데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의 어떤 신앙이 보통 이제 상담은 어떤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인지, 조금, 이런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나, 네. 신천지나 어떤 안상훈 이런 하나님의 교회 통일, 교 거기 이제 빠졌던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신흥도 상담도 하고 이제 기독교 관련 이렇게 상담도 하는데, <웃음> 어디서부터 이제 도와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신다니까. 음. 뭐상담해도 오늘은 돈안 받으시죠? 상담은 음, 네. 안 받습니다. <웃음> 상담은 안 받지만 그 요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 이건 제가 조금. 음. 어디 가더라도. 이건 이제 그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예, 오늘은 안 할게요. 음, 이제 절차와 이제 형식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뭐 다른 거 없이 이런. 음. 야, 굳이 안 적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응. 그건 이제 절차와 형식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에 대 이렇게 상담을 응.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응. 일반 신앙 상담은 응. 또 상관없는데 응. 특히나 이런 2단 상담은 우리 이제 성대모토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상담하자 칼맞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동생이 신천지 다니지만 응. 그거에 대한 상담은안 하라고요. 사실은 응. 한번 좀안 좋은 경험에서 일반인들이 신천지를 상담한다는 자체가 아, 아니요. 그니요 아니. 목표에 이제 목사님 통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아우 뭐, 뭐 너무 그냥 아, 이거, 이것도 신천지가 아닙니까? 맞아요. 응, 신천지, 신천지 안 다니시는 며침도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보다 더잘 알아야지 대화가 되죠. 네. 근데 일단 그분 봐도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너무나 그냥 저한테 시키는 것도, 막,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불편해서, 전화 좀 통화하다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접었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그친 뭐 동생 다니는데, 이를 봐도 별 문제 없어요. 뭐, 어. 뭐 주변에서는, 가정, 아, 뭐, 가정 파탄, 뭐, 이혼, 하고 막 하고 응. 막 이렇게 응.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응. 뭐, 뭐 감춘다, 뭐 쬐다 그렇게 응.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응. 그 그러니까 응. 직장생활 잘 다니고 응. 뭐 부모님한테도 잘 하고 뭐 가족도 잘 챙기고. 진, 나는 다들 신천지를 다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집사님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사님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집사님 옆에 동생 신천지 있는 다른 신천지 잘 해요. 그런데 정진영 목사가 만난 여수 광양 순천의 이 신천지 문제로 이혼한 부부들 지금 저 하고 상담 중에 있는 가정이 깨지고 파탄 나고. 근데 그건 아까 이제 제가 많다니까. 아니 그냥 알아요. 근데 음. 근데 기독 장로교도 똑같아요. 그렇죠. 장로교도 똑같고. 그런데 그렇죠.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필요 없다 생각이. 왜냐하면. 감리교도장류교 있었지만, 음. 보면, 음. 일명 이제, 뭐요, 이혼하고 바람 피고, 막 이런 것들도 허다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냐 이거죠. 그냥 상담을 하면서 그, 그 사람들을 고쳐내느냐, 이것도 하나, 음.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쉬 음. 목사님들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지. 많이, 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느냐, 음. 그러면서, 신천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음. 이 사람들을 뭐 고쳐야 된다. 이것도 억울 성사인 것 같아요. 나가보면. 음. 근데 신천지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상품은뭐 나도 풀어라. 종교를 알아서 하겠지. 다니는 거고. 음. 그리고 누구들만 좀잘 챙겨라. 네. 감리교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목사님들부터가 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방송이나와불고 음. 음. 지금 신천지 이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조사도 바꾸거든요 음.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구속되겠죠 그러니까 뭐 구속된다고 해도 뭐 결국은 법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길더만요 음. 조국 사건만 나도 그러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결국 나도 그러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근데 그 가운데서 비교해보면 우리 장독교 간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음. 성범죄를 전가지고 방송에 나오는데 음. 신천지에서 있는 그 목사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범죄성 부분에서는. 음. 이런 것그 자체만으로도 비교가 되고 근데 안 나온 걸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나온 걸까요?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뭐냐 결국은 나온 결과만 봤을 때 음. 너무 빈번하게 나온 게 우리 장로교 감리교에 심어 하시는, 성결이도 어디든 이런 심어 하시는 분들이 네. 문제가 네. 너무 많이 나와. 방송에 노출이 네. 너무 많이 돼. 그러니까 먹칠를 해본 거예요.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사님 이런 게 있구나. 집사님. 네.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 네. 신천지 관련 가층 자녀, 네. 이혼 관련 신천지 피해자 상담 건수가 어? 신천지 관련 상담자 숫자가 청계가 나는 거가요그분 기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의 상담은 없나요? 자, 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수 순천 광양에 네.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목회자의 타라 네. 가출이원 다른 교단 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면 청계라는 게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에 교회가 청교회가 있어요. 네. 청교회에서 1년 동안에 네. 교회 문제로 이혼한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신천지도 여수, 순천, 광양에 성도 수가 있겠죠. 네. 집사님,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저는 그 통계 내는 거에 있어서지고 네. 제가 경험한 바로, 음. 음, 나도 이제 동생이 신천지 다니면서 겪어봤던 거라, 거기서 발견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통계가 네. 신천지가 더 의의가 될것 같다. 방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네. 지금 뭐냐,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지금 소속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소속을 해가지고. 하시죠. 아니, 아니, 여기는 예. 모든 기독교. 예. 이해하시죠? 감리교 통합이 아니고, 예. 모든 기독교는 신천지를 2단 사입이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이단 교회의 예. 모임이라고 해요. 그건 이해가 됐어요. 응. 음. 그건 이제 음. 그 이쪽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상담도 할 거고, 그렇죠. 특히 신천지에 대한 상담도 할 거고. 신천지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른 이단들도 한다고 네, 그 상담을 할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제가 경험한 음. 바로는 음. 신천지를 상담을 할 때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아. 아니, 아니요아니요 그게 음. 뭐냐 그러면 제가 집사님이 만난 그분은 강압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면 안돼 또. 근데 이제 전체를 평가를 안할 수가 없는 게. 그건 집 집사님이. 네.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한 어떤, 게 진리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진리라고 말안 했어요. 경험한 게 사실이고. 그냥 마,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드리는 음.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험한 바를. 음. 그쪽 너무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동생이 그래, 돼가지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서 안 나올 수 밖에 없을까? 여기서 나올까 안 나올까? 얘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안 다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오픈된 장소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네. 너무나 어, 좀 어, 걔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건 전참 인간적이에요. 네, 네. 아무리 네가 거기 다녀도 그걸 보면 알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시하시는 분의 그걸 이용을 들어보면, 아, 이건 형제가 내야 될일 아닌데? 그걸 지시를 하니까, 아, 이걸로 얘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끔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담문을 이제 하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통일교다니는데 친구 때문에 이제 뵙자고 했던 거고, 이제 동생 신선지 이괜게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 듣고, 이제 이쪽으로 기독교에 해당되신 분들이 상담을 보면 네.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 응? 네, 내 네, 동생이 네. 그렇게 막 내가 그분한테 주시를 받은 것처럼 집사님이 여기 소속되신 분한테도 자, 집사님이 어떤 지금 상담을 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심천지 관련 상담을 할수 있는 분은 몇분안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문 신천지 상담사가 아닌 것은 제가 봐서는 100%예요. 신천 광양에 전국에 신천지 관련 상담을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다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집사님이 말한 목사님이셨다면 그분은 신천지와 이단 상담을 하는 전문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요 그러니까 그 2단 상담 그걸로 음, 그걸 우리... 받으셨고 또 그걸 잘 아, 아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 목사님 생각이? 뭔 아, 말이야 뭐, 뭐, 못하죠. 다른 분 신상은 제가 말씀드려요. 없다니까 요 아, 저번에 그분. 그건...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동생하고 취했던 그분이 진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음, 네. 전문가가 아닌 우리 좀 이랑 관련할 수 있는 목자. 이 책을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14 신천지 상담을 하려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쓴 책만 한 30권 돼. 요그 중에 자기가 직접 쓴게 10권 정도 돼. 그제? 여기 고회사 이만희 총회장, 파란색 뭐 실상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별 요약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에서 관련된 책, 나머지가 한 20권 정도 되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직접 주관한 책들. 그러면 이 상담 변경을 하려면 이거 한번 깨는데 6개월이에요. 그럼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냥 읽어보면 되지 않나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천지창조 이게 뭔 뜻입니까? 천지, 하늘, 천, 땅지.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창조는 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하고 땅에 있는 육적인 존재가 하나 되어서 네.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아, 근데 그것도 나는 이제 우리, 저기, 음. 뭐냐, 우리 부모가 옛날에. 네, 네. 무당이었어요. 아. 돌아가셨는데 무당이었는데 그 말도 <웃음> 일리가 있어 <웃음> 나는 우리 성, 그 공부를 보면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귀신은 몸속에 들어와요 예. 정확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단의 영하고 성령 집사님 아실 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있잖아요 귀신의 영은 인간의 질문 없이 인간의 몸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곳도 영이 육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묻지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냐? 네가 나 영원, 내가 너 영원하고 같이 손잡아도 되겠냐? 함께해도 되겠냐? 영이 육을 지배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그런 부분들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만희 씨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야지 사기꾼인데 나 동생을 보면 사기꾼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집사님이 경험한 신천지는 긍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제가 만난 피해자 가족 지금 부산, 그 신천 그게... 네. 아니, 숫자가 문제예요 집사님이 숫자가... 한 명을 말하지만 저는 뭐라고요? 천명 이상의 아, 100명 아, 이상의 엄마들이 신천지 청년들이가출해버렸어그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났고 그 청년들을 내가 직접 알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집착용처럼 그런 말할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 는 거기서 문제가 뭐냐고, 나는 생각해보면. 음. 이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동생을, 그래, 할 때, 동생이 이야기 들으면서 동생을 보면, 까딱 했으면 동생을 정말 위험하게 생각했죠. 음. 그 말, 그 말씀을 듣고, 음. 그대로 음. 생각했다 그면 동생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동생과 그말 듣는 것과 동생의 행위를 계속 보면서 보니까 동생은 그 말을 하셨던 분의 말과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동생한테 그랬했다그러면 동생이 말 그대로 뭐 가출을 하고 어뭐 가정파탄이 나고 그런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참고하고 해서 내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겠죠 그러니까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또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들은 상황에서 그걸 보고 부탁되고 동생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음.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그 통계 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런 행위에 대한 통계 속에 들어갔을 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동생 거는 나아보고요 동생은 그러다 보니까 아. 말을 듣더라도 음. 모든 분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음. 말을 듣더라도 누구에게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네네. 신천지에 빠졌더라도 네. 그 조직이 개판이더라도 음. 이쪽에서 안 좋은 말을 들었더라도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음. 거기서는 가출을 저장하고 이혼을 음. 저장하고 가장파탄이 납니다 음. 이런 말을 듣더라도 네네. 그래 우선 살펴보자 네네. 살펴보는 거죠 네네. 살펴봐서 네네. 직장 잘 다녀 네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잘해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음. 그런 말에 대해서 기기를 틀어 기기율에 참고만 하지만은 이이 음. 가족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그래 네,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매달 음. 또 우리 이런 분들이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말에 이렇게 공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돼가지고 관념. 어, 네 그래 돼서 그 말에 또 하나가 되고 막 가족을 그렇게 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굳이, 저는, 신천지 다닌 사람들이, 음.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아, 큰일 났습니다. 가정 파탄이 납니다. 가출을 합니다. 이혼 음. 저장을 합니다. 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되면 바뀌어요. 아니, 내 자녀가. 내 자녀가 가출했을 경우는 바뀐다. 아니, 저는. 집사님, 또 딸이, 있, 자녀 있으세요? 있죠. 그럼 자녀가, 네. 어떤 종교 문제로 집을 나갔어요. 이제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 살펴봐야죠. 그래서 얘가 집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음, 안 들어오면 아니 이제 그게 몇 시에 들어오냐? 안 들어온다. 안, 안 들어오면은 음. 문제가 되는 거고 음. 대신에 이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음. 음.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그러까안 들어오는 피해자 가족들 엄마를 제가 집사님한테 열 명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음. 내가 20년 30년 딸을 키웠어요. 광주 교대, 조대 보냈어요. 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었을 때, 네. 이게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음.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네.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수 있겠죠. 네. 이미 결과를 내버린 사람들은, 네. 그분들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야기하는 한쪽으로만 이야기하겠죠. 네. 네. 근데, 이미 시작을 하려고 하신 분이나, 음.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더 현실감이 나오겠죠. 예. 음. 아, 진짜 우리 주식이 가출을 했다. 네, 막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근데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음. 쌍방을 또들어보아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응. 음. 이런 거알수 있죠. 이 동생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이제, 이제. 여동생입니까? 그런... 아니,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요. 네. 그래서, 참. 남동생, 그럼 직장생,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집사님.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분들과 만나서 저도 식사를 해요. 즐겁게 놀아요. 잘 지내요. 예. 친구도 있어요. 어? 아는 여자 동생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름만 되면알수 있는. 예. 동생분한테 만약에 제가 듣고, 이제 이런 혹시 이런 얘기 안 하면, 간부급에. 예. 그 안에서. 예. 예. 근데 문제는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제가, 이 신천지라는 어떤 이분들의 상담을 하지만 이분들을 미워하거나 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어떤 제가 이 상담을 하는 것 모르는 어떤 저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전도하는 것하고 어떤 신천지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이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저한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진리와 너무 차이 나고 자 신천지에서 결과가 당신이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 있다고 그게 진리라면 거기 가라 근데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지 지옥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동생분도 어떻게 이제 저 생각에는 이제 상담을 하려고 시도를 하셨다가 이제 시도를 하셨다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시도를 해보시지. 이제 어쨌든 우리 집사님은 시도했다가 중간에 안 하셨잖아요. 케이스가. 동생 답도 들고요. 이제 생각 차이인데, 모든 게다 신천지도 걸고 통일교도 걸고, 우리.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서로 간에 이, 이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아, 생활하면 같이, 그래도 생활하는 거고, 여기도 생활하면 하는 거고. 아니. 왜 거기서 그냥 막 빼내려고 러고 그래요? 집사님이 좀 이. 있... 있... 집사님 우리 이런 걸다 접어들고 네. 자, 이걸 접어들고 저 네. 집사님한테가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신앙인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냐고요. 예수님요. 교회 다니고 신앙 제가 집사님을 대할 때 네. 일반인으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일반인이면 성경이 말하는 창 조주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고요. 만약에 성도라고요. 집사님이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해요. 그럼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다 놔두고 우리 집사님의 문제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아니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요. 집사님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이단 문제를 넘어서 놔두고, 우리가 집사님하고 자꾸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지, 안 믿는 분이신지, 그건 놔두고 어떤 대화를 해 가자는 거죠. 제가 아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응. 그 집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 하느님의 아들인데 묻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기 살았었죠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살았었던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니 저는 음.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그러면 음. 창조주도 될수 있고 피조물도 될수 있다. 네? 창조주도 될수있 피조물도 될수 있다. 창조주면 창조주고 피조물이면 피조물이지. 어떻게 그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해요. 지금 집사님 처음 들어보죠? 그런가요? 네. 그게 바로 네. 그런 것 때문인데. 네. 동생이 신천지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고 집사님도 그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어떤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친구 통일교 때문에 그고 응. 통일교에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던가요, 창조주라고 하던가요. 난 통일교에서 친구가 네, 네. 결혼 때문에 갔어요.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요 네, 네. 나와야 되냐,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되냐. 음. 결혼 조건 때문에 갔으니까 네, 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와야 되냐, 계속 다녀야 되냐. 나오는 게 맞죠. 나와야, 좀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하면. 음. 대상자를, 안내되시는 대상자를 일본인으로 했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제 상국의 어떤 대상자인가요? 일본 사람이요. 여자가 일본인인가요? 일본, 잘안 되는가 봐요. 음. 아, 집사님이 지금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몰라. 집사님도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피조물 인간이. 이제 창조주는 이제 옛날에 이제 설명을 봤을 때 창조주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뭐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응. 성령. 응. 성부 성자 성령이자. 그 성자가 누구예요? 그예수님 아닌가요? 근데 성자 예수님을 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 뭘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거예요.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나요? 십오 년이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거면 알면 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해요. 해요. 지금 네. 아들이 양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집사님, 께저 다시 물어볼게요, 집사님. 아니, 성경, 성경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응. 옛날에도 봤지만 응. 성경에서 보면 지금 이것을 못 믿어요. 성경을 못 믿어요? 아니, 이 성경 자체를. 응. 그러니까 이, 뭐예요? 제가 한참 이거 논란 때에 응.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이잖아요 응. 논란이 많이 됐을 때 집사님,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근데, 창조주의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담은 거예요. 그래, 창조주, 근데 예수님이 창조사에 이제 동참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세요, 안 존재하세요? 처음 들어보죠, 지금, 비사님 그건 영예, 영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알죠. 아, 예. 성경은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창조 능력이 뭘로 창조를 하는 거예 창조의 능력이라고 아니, 창조의 음. 능력이라고 하니까 음. 창조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뭘로 하시냐고요? 네.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해요? 기사님 생각은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음.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니, 하나님의 영입이죠. 그걸 떠나서 지금 그걸 하나님의 영역이면은 구약예수님이 함께 있었냐 없냐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집사님 아니죠. 봅시다. 우선 처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내가 정진영 목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했으니까 창조주라고 된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성경이 창조주라고 말하면 이제 믿으셔야죠. 이제 네, 성경 가지고도 제가 보면 이게 관객불에 꿈벅박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집사님이 성경 자체를 제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까? 제가 아니면 아직 도 아까 이 예? 기독교 네,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던 게그 요점이에요. 음. 아까 밑에서 말씀드린 게이 음. 성경 하나를 두고 네.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탁 둘러싸여 있어. 하나님도 하나인데 많은 교단이 둘러싸여 있어. 그러 결국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어, 속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단이 이렇게 나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 있고, 기존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상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나와서 이 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가겠다. 그렇게 교단이 뿔뿔이 다 찢어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금 그러니까 집사님. 방금 그러니까 게. 우리가 이걸 다 놔두고 딱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자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죠? 그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야기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것이 아니고 아까도 예수님이 창조주냐, 음. 아니냐. 성경 뭐? 보전. 아니, 물어보더라도 그거 자체도, 음. 그거 자체도. 음. 네. 목사님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응. 목사님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아...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시간이 틀려 버렸다는 거지. 집사님 그러면 이단이고 살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이야기하면 왜 부단이 이렇게 나눠졌냐. 그리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소속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네. 통일교 어뭐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교단들 외에는 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아닌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집사님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천지이나 통일교회나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상담을 해가냐면자 이건 이제 신천지의 주장이고 이건 이렇게 통일교의 주장이에요. 네. 이분들은 성경은, 성경은 네. 예수님이 네. 뭐... 창조주라고 해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좀 이따 갈게. 어, 한, 한 30분 이따 갈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친구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이게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막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이게 성경을 딱 놓고 가면,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통일이 다안 됐어. 전체적으로. 그건 집사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응, 그렇죠. 제 생각인데, 응.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응. 지금, 아직, 이, 통일이 안 됐어요. 뭐냐, 그, 집사님, 집사님이 자기가 모르는 걸 통일이 안 됐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통,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 응.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모르다니까 아니 난 모르지만 음. 음파교회에 음. 우리 장로님이나 제일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저기 어디요 다른 교회의 음. 집사 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음. 음. 그분들이 뭐라고 답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집사님 어? 어? 뭐지 뭐지 이런데고 해요 지금 자 집사님 집사님 본인의 구원 나의 영생 음. 지금 이게 중요해요 아니,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가... 그럼 봐, 집사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것이 정립이 좀 돼야 돼, 내가 보는 것이. 뭐냐 면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 자체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불교는 석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종교라는 걸 만들었으면 그걸 중심으로 써있는 이 성경이 있으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성경화가를 가지고 다 그렇게 찢어져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뭐 2단, 3단 신천지 통일군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각자는, 각자는 사람을 외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각자는 사랑을 외치면서 그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짚어보면 각자 개인 각자가 주장하는 사랑이야. 각자가 주장하는 신천지든 성일교든 사랑을 주장하지만 그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장흥교 감리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주장하지만 이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뉴스에 나오는 그 기독교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저게 사랑을 외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냐 본인은요? 뭐가요? 우리, 우리 혹시 집사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저이야기안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네, 이게 친구 때문에 그 문제 좀 이야기하려고 음. 그렇게 어떤 거지 통일교가 집사님이 통일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통일교가 2단 사입이고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면 통일교회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아, 신천지, 당연히 신천지 건 예수 저 신천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고 자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다시 성경을 가지고 거기 성경구제를다 찾아놨으니까 경립하시고 친구 통일교 친구 문제는 집사님 통일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통일교도 우선 태생은 뭐 그러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직 집사님은 기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통일교의 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데 그러면 친구에게 통일교는 이단 사회비가 확실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게 하는 것죠 예, 나오게 아, 네. 문제보다도 예. 하는 것이 문제니까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통일교 쪽에 지금 같이 통일교 결혼해서 하신 그분하고 상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왔고 자녀들 세 명하고 아내분. 근데 자녀들이 아빠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를 않아요. 엄마가 그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남편이 일본 여성분하고 통일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 남편이 이게 사입이라는 걸 알고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남편이 뭐가 돼요? 아버지가 아니야. 사탄의 막이 쫄다고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런 분들하고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우리 집사님이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누구 아, 누가 다... 때는, 때는. 예, 저는 막 그게 가장 무식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는가 집사님의 생각은 한쪽으로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왜 객관적으로 봐주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도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만. 완전 잘못된 거죠. 아니요 제가 이제 집사님은 집사님 생각이나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니요, 하나도 제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겠 그러니까 사람이랑 음. 각자가 생각이라는 게다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기준은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그, 그 종교 내에서의 경사인걸 가지고 가는데 나는, 저는 이제 그경서회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네. 아는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의 자에 네. 남을 생각하세요. 집사님만 나만 아니, 아니, 아니. 성경만 갖고 진리를 찾아가면 돼요. 아니 그게 문제가 돼요. 왜? 네. 왜냐? 음.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상태를 보면 와, 참... 우리 우리 이사님그받으셨어요 아니 아니 내가 이제 단도 입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음, 음. 우리 목사님께서도 네. 지금 상담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상담을 하시는데 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음. 나는 보면은 옛날 성경을 갖고 해야 된다 생각해. 그래, 그래, 옛날 성경 갖고 해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이 아니라. 한글. 개혁 한글을 갖고 해야 돼. 네. 그것이 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니까. 음. 대한민국에. 네, 네. 근데 개혁 개정을 가지고 하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아니에요. 그건 집사님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한글 갖고 상담을 해요. 그니까. 러 아니, 지금 벌써. 가끔, 벌써 개혁 정을 이거는 자, 봐요. 집사님. 집사님이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습니다 자. 집사님이, 그러면 집사님이 한글 성경 갖고 오세요. 내가 한글 성경 갖고. 한글 성경이 아니, 집사님이 야,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말, 아니 말 들어 보세요. 제가 음. 말씀 드린 거니까. 음. 말씀 드린 거니까. 음. 이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 음. 너무나 성경을 하나 두고 뿔뿔이 음. 흩어졌어. 그리고 음. 처음에 들어왔던 성경을 음. 왜 개혁 한글로 그대로 갔으면 됐지. 음. 왜 기독교 안에서 개혁 개정으로 또 바꿔 그려 17,000개가 오류고 틀렸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쓴 책을 바꾸냐 이거예요. 음. 아무리 틀렸더라도 음. 아무리 틀렸더라도 한글을 그걸... 하나님이 쓴건 아니죠. 아니. 결국은 아근데 집사님 사실은 집사님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 집사님 그거 지식 자체가 정말 집사님이 <웃음> 본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면서 중국,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용들이 깊어요.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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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 신천지인이라고 동생이 신천지가 아니라 네. 집사님 신천지인이라고. 저 동생한테 제가 물 들었는가? 이렇게 집사님 100% 신천지입니다. 어떤 거에서인가? 지금까지 저한테 말한 말 자체가 네. 신천지. 제가 신천지인을 네. 100명을 만났겠습니까? 200명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친구도 동생도 많이 있다. 집사님 100% 신천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님이 신천지가 아니라면 네. 명예훼 손으로 고발해도 돼요. 저는. 이거 자체로. 집사님 신천지인이면서, 동생이 신천지인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통일교 문제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생도 그러고. 집사님. 신천지가 집사님을 속인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아니. 한글 성경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니까 상담을 하면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다들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 하나가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틀에서 그말씀 드리는 거고, 또 지역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야기하죠. 저도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옛날에 했던 분들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집사님. 신천지에서 시집안 나무새 비유풀이 공부를 3개월 하고 요한계시록 실상 공부를 하고 신천지인이 되는데 10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이런 제이 활동들을 하시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성경해석의 한글을 가지고 범한 오류를 범한 것 집사님이 시간만 가능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한글 성경 갖고 100개 이상의 성경해석,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음? 이만이 있으면 게시를 받아서 성경 해석이 틀리면 안 돼요 완전 종교 사기라는 동생도 완전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인간 예수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니까 좀 그랬던 거고요 뭐 지사님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하루에 8시간씩 청년들은 2주 그리고 보통 3개월 넘어가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졌어요. 몰라요. 시간도 없거잖아. 그냥 뭐.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아돈 벌기 바쁜데 지금. <웃음> 돈 벌기 바쁘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저는 그건. 집사님이 우선 그것 먼저 나가 정말. 성도냐 기독교.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예, 예 죄송합니다. 응. 음, 음, 어, 잠깐만요. 제 약속이 아니 건데, 우리 집사님 소개시켜드리려고 어, 사실은 모신 건데, 집, 방금 아, 집사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 잠깐만 질문이 합격집사님 이제 끝나고 우리 마무리하고 갑시다. 저는 이제 집사님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우선 집사님이 바쁘다니까. 자, 집사님 스스로 성도인지 아닌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선 집사님 가짜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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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제 저는 펌일어 친구 관련된 부분으로. 집사님은 신천지인이라니까. 이야기를 좀. 자꾸 저는 네. 집사님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신천지인들 상담만 10년이 에요 집사님은 신천지인이. 저는 집사님이 용기 내셔서 저 전화번호 아니까 아무 때나 시간 나고 전화하셔서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 갖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정진영 이름만 치면 인터넷에서 없... 다 나와요. 관심 없어요. 집사님 이는 집사님 영혼을 상담이고. 상담이고. 진짜 저는 친구 관련된 부분 아니 집사님 거짓말아 하니까 집사님 신천지인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웃음> 집사님은 지금 절 속인 거라 처음부터 난 집사님은 신천지인이에요 제가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려면 보시고 아, 저는 그, 사실이 팩트가 네. 그거네요 그렇게 보실려면 보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 그런 부분들 원체에 그러니까 오늘 상담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아까 친구 부분에서도 나오라고 음. 하는 부분도 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음. 그래도 성당하시는 분이 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음. 아, 결정내리는데 조금 쉬워졌죠?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 집사님. 집사님 통일교한테 친구한테 통일교가 안 돼, 잘못되었다. 나는 반대한다고 라 기준하면 친구를 불러서 친구야, 내가 기독교인고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 아니, 성경을 mean. 보니까 성경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라 말하니까 나는 너가 판단하지만, 나의 신앙적 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음, 그렇게 보면 해야 되겠네요. 음. 혹시 집사님, 다시 또 전화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이제, 초, 친구 관련된 부분이니까. 친구 거 말고, 집사님 신앙을 위해서. 아, 저는 뭐 신앙 부분은 음. 별로 생각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신앙이냐, 아니고, 일반인이냐. 근데 과거에, 음. 그래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음. 먼저, 이제, 감리교에 있었어요, 기성에서. 게다가 음. 감리교 기성도 있었다면, 네. 감리교하고 기성은 예수님이 창조주 네. 그 아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어렸을 때. 저는 때가... 집사님이 지금, 네. 자, 보세요. 어렸을 때니까. 집사님 자꾸 말을 바꿔, 거짓말을 한다고. 어떤 게요, 거짓말을 니다 지금 집사님 하신 말 대부분이 거짓말을 한 어떤 게요? 집사님 지금 제가, 집사님 나이, 어쩐지 모르겠습니 제가 나이가 마흔 아홉입니다. 아니, 아니, 나이까지. 자, 잠깐만요, 그래요. 제가 나이, 나이를 무시한 게, 제 삶이 49이고, 평생을 지금 교회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못해잖데 직장 얘기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아니, 거짓말이고 뭐하고는 떠나가지고, 음. 저는 지금 친구에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와서 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말씀을 듣고, 음. 그러다가 중간에 동생 신천지 관련된 걸로 이야기하다가, 네. 네. 저는 그큰테두리에서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의 신앙과 신앙이 뭐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기분 나쁘죠? 안 그런가요? 입장 바꿔 보세요. 자 거짓말을 제가, 한, 처음, 아니, 제가 말했죠, 집사님. 아니, 제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집사님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집사님, 거짓말 했어요,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집사님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거짓말 했냐, 안 했냐고요.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요? 신천지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신천지인인가요, 아닌가요? 확실 아니에요? 에? 만약에 신천지인이면 그렇게 사람 집사님 주민등증이나 이름이나 에? 연락처 나오면 신천지 지금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사람을 멀어십니까? 네, 만약에 신천지 아니면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몰어치시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아니 내가 여기서 상담받으려고 입장 게, 바꿔봐요. 입장 바꿔서 내가 상담을 받으러 온게 친구 그 부분을 해서 와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신천지는 아니네 그렇게 또 기분 어쩌자 그렇게 사람을 몰아치면은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 내가 지금 사람이 기분 나쁘게 친구 관련된 걸로 왔어요. 네. 친구 관련된 걸로 네. 그래 가지고 종교관념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네. 신천지는 아니네 신천지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기분이 나쁘게서 안나고 했을까? 그걸 갖고 거짓말을 했네 하는. 제가 지금 요점은 뭡니까? 친구 통일교 관련된 걸로 와가지고 그걸로 이야기하다가 동생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에? 동생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에?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는 안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왜 벗어나가지고 저를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그렇게 몰아 가시냐고요 아, 집산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사람이 기분이 나쁘게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아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얻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면서 고마워 했어요. 고마워 했다고요. 친구 관련된 걸로. 네. 고마워 했는데, 음. 저를 그렇게 몰아 세우시면서, 개네 아니네, 김원 어쩌고, 아니면 어쩌고, 사람은 거짓말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 기분이 나쁘죠. 집시. 입장을 바꿔보세요. 네. 입장 바꿔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네. 맞아요. 저갈게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면안 돼요. 사람은 그슨 그래. 아니, 제가 그쪽이, 김은 아니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을, 애가 계속 왔을 때 요점이, 요점이 뭐였어요. 친구 관련된 부분. 그러다가 동생분과 잠깐 이야기했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겨주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막코로 걸고, 그래가지고 기내 아니네,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이거로간거 아니에요. 결국 은 목사님이 넘겨주셔서, 목사님이 저를 지금 거짓말쟁이 아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기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상담을가아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것도 아니고. 아, 그래. 제가 신천지 다니면 어쩔실 거고, 신천지 안 다니면 어쩔실 거고. 그래, 알았어요. 야, 거짓말하지 말아. 그 알았어요. 거짓말 하지 말자. 처음부터 거짓말을 내가 했으니까 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친구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거 자체는 못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넘어질 거 아니고, 거짓말을 보신 거예요. 안그린까요그럼있 그만... 제가 하고신세님이돼가고 올까요? 아, 맞아요. 네, 그 네, 네. 네. 네. 아니, 거니까 네, 그러면 나가지고 신세님이 돼가지고 올게요. 네, 나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그런데 신세님으로 보신다면 다하고돼가고 와서 이야기나누게요 아, 사람은 무슨 좋게 흉날일지 가지고 좋게 봤어요.